아, 둘, 셋. 아,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토리 스토리지의 살아있는 <웃음> 시조새 <웃음> 이천. 아, 그거 리스때 진짜 잘 놓고서는 <웃음> <웃음> 갑자기 저. 또 <웃음>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 같이 머리가 돌고. 혼란스럽네요. 아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토리제이 컴퍼니의 소속 배우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케이이1 아, 입니다 저는 얼마 아, 전에 공연이 끝나고 네,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생겨졌어요. 원래는 잘생겼었는데 모르는 거죠. 뭐 공연 보러 오세요. 저는 요즘 얼마 전에 공개됐더라고요. 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늑대 사냥이라는 영화에서 아, 아, 아, 예, 예. 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총팍 쏘고 렇게 눈빛으로 하고 있는 것밝혀됐어니 지금 사실 촬영 중이에요 아직도 늑대 사냥? 네. 늑대를 <웃음> 사냥하는.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와 이거 나는 너무 놀랍네. 네. 최우수상이라는 네. 이런 거구나. 와 배워야지 진 이런 식이야 어 배워야 처럼 뭔가 크게 하자나 요즘 저기 뭐야 TV를 안 봐갖고 TV 안 나오지 <웃음> 1년 정도 됐어 <웃음> 그래서 그래서 <웃음> 나는 아직 형이 TV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콘텐츠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네 시, 기억합니다 아... 근데 갑자기 왜 시현 씨가 생각이 났요 아니 제가 그날 뭐 촬영 있었어요 지금 그게 또 공개가 안 돼가지고 말은 못하겠지만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였죠? 모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 전에 이시현씨가 유튜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얘기를 들었어요 아 맞아, 맞아요 관심이 있 <웃음> 관심이 있다고 뭐 시작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많다 지금 그래서 어?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전화를 했죠 아무래도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리액션을 좀해 알았어 <웃음> 이거! 자르지 말고 다나가버려라 그러면 민근 씨 전화를 받으셨을 때뭐 그냥 대충 얘가 낮에 전화하는 건 뻔해요 방송이거나 제가요? 저 방송 아니, 중에 방송이구나. 방송 중에 방... 옛날에 전화그 옛날에, 그 옛날에 나아 맞다 맞다 나 혼자 산다 이거 화석이잖아 화석 그때 전화해가지고 전화 왔대로 방송이랑 얘기를 안 하고 맞아 다 편집 맞아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웃음> 욕을 <좋아>. 많이 해! 안그는데저고 <웃음> 싶어? 맞잖아. 그래가지고 p d 님이 형한테 그렇얘기했잖아 아, 2019년 콘서트 1회 오랜만에 투샷을 듣는 거야아 그러네. 콘서트에 네. <웃음> 맞는 때나 갔었네. 아주 우리...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또 해가지고. 음. 전, 저는 그날 진짜 놀랐던 게 노래를 하다가 형이 나오는지 몰랐잖아. 몰랐어? 나 몰랐어. 얘기를 안해 줬어. 그래 가지고 있는데 제 이니어에 이제 상황실에 대한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바 된다 하면 토크 빨리 줄이고 노래를 해 달라 아니면은 뭐 사운드 체킹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손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 이니어에는 상황실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올표요를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라고. 이형 고함 같은 소리? 형이 형이 고함 치면서 들어오지 않았어? 못 풀고 있었지. 아니 아니야, 형이 뭐뭐 뭐, <목소리> 인음감을 <목소리> <이런 거 이렇게 목소리> 뭐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았어? 못 풀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 두성이 되나 안 되나? <목소리> 그거를 왜 마이크에 대고 하냐고. 몰랐지, <목소리> 나도 가수가 어. 아니고 전문가수가 아니고. 여기서 방송사고인줄 알았어요. 콘서트 그 무대 사고인줄 알았어. 열심히 한 사람에게 방송 사고라고 얘기하다니 이거 참. 그다또 보니까 객석에 꽉시야이가 앉아 있었대요. 응 음, 맞아요 박창이가 노래를 아주 잘 했다라는 음. 얘기를 저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나쁜 말을 안 하는 친구들 음. 나빠도 좋은 말 하는 친구들 음 오랜만에 유튜브로 합을 맞추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네, 방송 네. 처음 하는 거 같아. 같아요 뭐 이렇게 어? 그런가? 뭐 지금 안해봤잖아 그러네? 아, 지금 안아 마셔도 돼 마셔도, 마셔도, 마셔도 돼 마셔도, 마셔도 돼 돼고. 여기 밥을 안줘 아니, 아니 형이 너무 이제 그 MBC에 아.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 브랜드랑 이 노출에 대해서 그러는데 아 저는 유튜브랑 상관없습니다 예 크루마츠 입고 오셨잖아요 지능 아. 탐 아. 아. <웃음> 브라운 입고 왔으면 누가 봐도 탐 브라운 이 머리가 돌고 아. 저는 어쨌든 게스트잖아요 네, 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 저는 어. 아니, 미국이랑 사실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게 음. 옛날부터 응큰 음. 꿈이었어요. 음. 네. MBC 예능국의 빛나는 최우수상. 슈퍼스타 초곡이랑 최우수상이랑 같이 또 하는 게. 아 <웃음> 근데 놀랍다. 저희는 진짜 뭐야 뭐 많이 응답하라 많이 이후에 뭐 코멘터리 이런 거는 했겠지만. 아 코멘터리 맞아 그거 이유로 본 적이. 없음. 응, 저희는 뭔가 나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또 합을 맞춰요. 아 좋습니다. 원수현이는 이런 아이들보다 좋은 거 같아요. <웃음> 네. 두 분이서 오래 알고 지내셨지만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풀기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3초 네. 안에 동시에 대답을 해서 4개 이상의 답이 같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못 맞추면 뭐가 있어요? 못 맞추면 색깔을 뺄 거예요. 아, 오, 괜찮네. 네, 생각이 많이 했네. 맞추면은요. 맞추면은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아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근데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조금 메롱이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프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 요 이게 지금 <웃음> 나는 되게 사실 이거 오랜만에 거거든 내가 어저께 촬영을 춘천에서 했단 말이야. 엄청 새벽 4시부터 에?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이, 하겠다고 이 왔는데 땡볕에서 정말 그아 근데 이 채무의 지금 상태 보니까 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얘기 아, 안 하면 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뭐술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운동을 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이러니까 부스터를 먹었어요. 근데 카페인 함량이 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 한숨을 못 잤어요.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이게 제가 그냥 총 잠들었던 시간을 따지면 두 시간밖에 못잔것 같아요. 아 이건 농담할수없네 이런 대접은얘거 아니지? 응내거 음, 아니야.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파이팅! 네. 응, 텐션 업해서 파이팅 해보세요 자, 문제 4시피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시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우리 처음 만난 장소는? 하나 네. 네. 둘셋땡 네. CJ 리딩실 CJ <웃음> 11층 네. 11층이요 그럼? 12층, 돼요, 12층. 너무 CG, 12, 12, 아니 너무 빨랐어 CJ E&M 1 1 카메라 판독, 카메라 판독 <웃음> 3초 3층, 정확한 3층인지 야, 너너 고우지 않았냐? 리딩? <웃음> 어 리딩 때 그래서 형이 좀 어, 되게 나안 되게 봤잖아. 어떻게, 내가 정확히 알아. 뭐, 나 되게 싫어했었어. 디플시 상암동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상암동 그때 강남동 디플리장에서 처음 봤어요. 스케줄 때문에 리딩을 내가 못 갔어. 어, 슈퍼스타 초고기하고 이제 애기야 막 부르고 있을 때머리가 <웃음> 그때 어떤 머리를 소가 할끔 머리를 그 때였어 지금 그때. 근데 서현복 씨가 그때 아니야. 리딩아. 그때 아니야. 응. 리딩을 안온 거야, 아무튼. 안온게 아니라 못간 거죠. 성동일 선배님이랑 다 계시는데 안온 거야. 그래갖고 아. 내가 얘가 왔어. <웃음>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웃음> 내가 <웃음> 한2 시간 정도 실어 있었어. <웃음> 진짜 한2 시간? 2 시간. 좋은 아이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 어디서 처음 만났어? 어 아니 어떻게 삼초 삼초 안에 아, 그냥... 거기 다반지에 있는 건 뭔데? 다반지에 있는 거야? 이건 없는 거죠. 예. 아, 네. 아, 네. 오케이. 그러면부터 시작, 시작, 시작할게요 다시. 어, 그래. 연습 게임이지? 알았어. 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 둘 셋. TV 튼다 셋. 그거 어떻게 하나? 아니 아니 아니. 아. 저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웃음> 원수원 불러주세요 아니 되게 어르고 달래고 방송을 끌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네 원수원 아니면 배우랑 씨가 좀와나 혼자 산다팀 그 고생 많으시네 그래서 그만 많으셨네 그만둬어 너무 땡입니다 <웃음> 아니 뭐 연습게임도 알았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하나 둘셋 일요일 <웃음> 짜파게티 요리사 <웃음> 요리라고 한거 아니야? 요일 요일 <웃음> <웃음> 그래서 나얘 잘못 들은 줄 알았지. 아어 근데 그 그건 그 있다. 어. 일요일은 어. 역시 내가 요리사. 진짜. 자 가보자. 자 시작할게요.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 최우수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은? 하나 둘 셋. 웅달 귀신. <웃음> 야 이거 <웃음> 야 너무 갑자기 그 많은 귀신 중에 너무 많잖아. 몽달귀신이 뭐지? 어. 어. 얼굴 없는 귀신인가? 네, 저희는 다차 없습니다. 귀신? 지금 떨어졌을달 드시는 달달.. 콜 달달. <웃음> 조골, 있으면 또. 달달한 거좀 아, 달달한 거좀드 어떻게 챙겨드려요? 달달한 거좀주세요 아니 뭐 한두 번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못 알아보네. 주시 <웃음> 와, 오늘 또 아, 너무 귀엽다. 한 놈의 특집이라고 음. 또야 해고를 또 주셨네. 감사합니다. 토리 제의 센스. 이렇게. 자, 시작하시죠. 몇 문제 있어요? 총1 2 문제. 아 좋아요. 괜찮아 보자. 죽기 전에 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웃음> 하나, 둘, 셋. 마라스치킨을 아, 아, 어. <웃음> 치킨 좋아하는 거 아는데 저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알면 이건 게임이니까 좀 이렇게 맞춰 아, 몰랐지? 그냥 오직 나만 생각하는. <웃음> 자 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서인국 노래는 하나, 둘, 셋. 애기야! <웃음> 팩이 필수죠. 아기 아이는 작은 백팩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거 매고 바지. 투명팩. 바지는 엄청. 이시언 출연 출연작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하나둘셋. 나 혼자 샀어. 나 혼자 샀어 나. 와 애한데 애한데. 왜요? 왜요? 시언 오빠가 먼저 말을 하고 인국 오빠가 응답. 근데 하나둘셋 그, 안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맞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단지를 껴야 한다면 몇 번째 손가락? 하나, 둘, 셋. 왼쪽 검지. <웃음> 왼쪽 검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검지하려고 했어. 아니, 검지 하려고했어 아니 이건 손서. 컥. 나잖아. 검지 나오라고 그랬어. 그렇게 때 목이 왜. <웃음> 검지. 근데 사실 님 크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들어가는 게 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그새끼손가락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지를 가장 맛있는 소고기 부위는 하나, 둘, 셋. 등심. <웃음> 아니 내가 내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해. 나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 돼지고기로. 오케이. 하나, 둘, 셋. 가브리살. 다음 넘어지요. 가고 싶은 여행지는 하나, 둘, 셋. 제트 하와이. 네. 왜 하와이가 없어요? 안 가봤습니다. 근데 나도 그런 생각 있는데. 어, 하와이 안 가봤어. 요 다음 넘어지요. 좋아하는 히어로는 하나, 둘, 셋? 아이언맨. 아나 원래 나는 그건데. 데드풀. <웃음> 나도 모르게 아이언맨이 나왔다. 마지막 문제요. 몇개 맞혔지? 지금까지. 세 개. 네세 개? 네, 개. 오케이. <웃음> 어. 지금 드는 생각은 하나, 둘, 셋? 빨리 드리고 싶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빨리 가고 싶다 말이 됩니까, 지금. 바쁜 사람 안 앉혀놓고 지금. 빨리 가자, 이게 지금. 이거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이탈하시잖요요 <웃음> 잡지 않기 때문에 이탈 <웃음> 잡아주나 뭐이탈에도 재미가 있지, 이게 뭐. 아니, 되게 딱 짧은 시간에 알차게 딱 촬영하고 끝내면 모드가 좋잖아. 알차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소리지,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가요? 네. 새 문제를 총 맞으셔가지고 네. 색깔을 하나씩 빼셔야 돼요. 어... 네. 난 초록색 벨려저는보라색을로 빼겠습니다.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단어요 네. 각자 시안 씨에 관련된 문제를 문제를 이국 씨가 맞추시면 되고, 아 어, 네. 이국 네. 씨 문제를 시안 씨가 맞추시면 돼요. 아 어... 좋습니다. 그 생각난 작품이나 기억을 떠올려보다요 응답하라지. 팔아죠. 응, 응, 우리의 공통분모 가장 큰 공답하라 말고 사실 한게 없다고 그러지. <웃음> 없어. <웃음> <웃음> <웃음> 같이 한게 하나도 없다. 없지. 그리고 어비스 때한번 특별 출연. 어 때. 그때도 근데 같이 촬영을 안 했으니까. 이법까지 알고 있다 하는 비밀이나있디아 비방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비밀? 그만해 이 자식아. 아니,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비방 아 시현이 형 이건 비밀이 아니고 시현이 형이 겉으로는 굉장히 좀 터프하고 굉장히 또이 경상도 사나이 어떤 그런 특유의 온갖 톤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스킨 냄새 나는 스타일이잖아 내가 이제 이 회사 들어올 때 시현이 형이 추천을 해줬어 추천을 해줘서 이제 장두봉 대표님 을 만나서 이렇게 처음에 내가 거절했었거든. 고규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형 생일 파티에 내가 이제 놀러 갔거든. 맞아 맞 그때 이 형이 대표님을 그 옆에 있는 술집으로 부른 아. 거야. 그래서 누가 옆에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나기만 해달래가지고 아니 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미팅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는 형 생일 파티를 갔는데 그 옆에 미팅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미팅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만든 어떤 이 장두봉과 나의 계약 이거에 조금 마음이 쓰였나 봐 혹시라도 둘이 좀안 맞으면 어떠는지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밖에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전화 가온 그래? 거야 어 이거 어왜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돼지갈비집에서 술 먹고 있다 는 형 아, 불러갈게! 들어 는 거야. 뭐 음, 와! 이렇게 왔는데 술이 진짜 이만큼 취해가지고 더 이상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물론 진상을 피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취했어. 그래서 형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 보내주는 와중에 형이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뭐안 되더라도 뭐 내가 뭐좀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형난 지금 요즘 너무 행복하다. 형 덕분에 <웃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회사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줬어. 기억이 나니까. 아, 그부분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어.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믿음이신가요? 아 굉장히 만족스러운. <웃음> 지금 일 많이 하잖아. 네 지금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됐어. 네. 됐어. 이따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텐데. <웃음> 내가 알려줘야지. 왜?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줬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웃음> 지금 네. 그때 감동에 조금 젖어 들어가지고 문제를 <웃음> 그싹 <웃음> 사라졌는데. 지금 완전해요. <웃음> 치매말랐어요. 인국 씨가 맞추는 시연 씨의 문제요 네? 그번 음, 네. 미래? 하.. 치매말랐어요. 결제할게요. 이시연이 찍지 않은 광고는 1번 워터파크, 2번 신발, 3번 컴퓨터, 4번 영양제, 5번 여행사. 뭐 이렇게 많이 찍었대? 안 찍은 거를 얘기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잖아. 컴퓨터. 땡! 네. 정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네, 워터파크를고있어 어, 뭔가 본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너, 맞지? 뭔가 이 형이 우와! 그래서 어, 본 같은데? <웃음> 아, <그거> 나것같데 <나오고> <웃음> 그래, 아...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아, 이걸로 삐질린 그런 거 하지 말자. 아, 어, 삐져. 어. 일단 확인해보자고. 자. 자, 할게요. 네. <웃음> 시연이 이번에 도전한 연극 이름은 완벽한 타임입니다. 네. 자, 맡은 배역 이름은 <웃음> 1번 모르코, 2번 코지모, 3번 지코, 4번 <웃음> 코스모, 5번 코르모. 와, 그나마 사람 이름 같은 게 1번 모르코인가? 4번이 모르코잖아. 1번은 <웃음> 모르코라면. <4번이> 모르코. <웃음> 아, 1번 <일본> 모르코? 칠. 너무 오셨어요. 자, 1번 모르코. <웃음> 땡! 네. 네. 번코본모입니다 어. 어, 일본 사람, 이었어이탈리아 어. 사람, 일본 <웃음> 사람, 1학년 8만 입학람날본정받은방 사람, 의자사는어디일까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째줄 3번 4분단 17째 줄 4번 1분단 사람, 일본 사 오빠가 맞아요아 내가 맞추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맞추는 거 아니야 내 앞자리였잖아 <목소리> 아니 그거 그것도 아니 그것도 아니야 뒷자리였지 앞자리 아니지 아 그치 내 뒷자리였지 게스 자랑할 때 맞아 <목소리> 아 성적수도 순안 쳐구나 그럼 안 4분단 안 7번째지 네, 아니 4... 잘하는 친구들 앞에 앉혔지 어. 4분단 <목소리> 7째 줄 두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네, 땡기 <웃음> 정답은 4분단 6섯째 줄이에요 7곱째 줄은 없어요 <웃음> 아, 제일 귀한 우와, 아, 이, 이런 함정이 있구나 아, 그날 아, 나한테 아. 팔 맞는 그거였다? 아. 촬영 나도 기억나는 게 그때 막 우리가 아. 엄청 친하진 않았어 아. 아니야, 나쁘진 않았어 그냥 그래.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 지금 같은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이 촬영에 이거는 중요하다면서 진짜 세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야, 정말 세게 했거든? 다음날 멍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당선되는 커서 무슨 일을 할까? 아... 1번 가마구치 인2번 비기어 가게 사장. 3번 보험 설계사. 4번 동사무소 직원. 3번 보험 설계사. 너무 쉽다 이거. 정답입니다. 아 시작할게요. 네. 저 네. 한번 확실하지만 내 손바닥에 있다고 볼수 있죠. 아무리 봐. 도 아... 서인국이 하지 않은 역할은? 1번 국왕 2번 사이키팬스 3번 신 4번 재벌 5번 사기꾼 2번 정답입니다 국왕도 그왕한가 아니야? 왕의, 왕의 얼굴이라고 왕패 들고 캡틴 코리아 다 <웃음> 알아야 어디 나와는지자 문제 2번입니다 서인국의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아... 1번, 아득한 먼날 우리가 2번, 사랑날로 3번, 마지막 생일 4번, 다가온이별 5번, 타임머신 타임머신? 타임머신이요? 땡땡! 나도 모르겠다. 정답은 뭐죠? 사랑날로? 정답은 4번, 다가온이별이었습니다 아, 이별. 아, 그래? 다가온이별 나도 모르겠어. 몰라. 너는 애기야밖에 없네. 밀고 땅대 좀. 여기가 멜로디 생략하긴 하네 자 문제 3번 당사 분들가윤재한테 네.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장난을 칠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랑 윤재는 성재를 몇 번이나 때렸을까요? 와그 어떻게 생각해 네,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리고 옆에 맞았어요 카메라를 생각해봐 카메라 앵글 각도가 어딘지를 생각해 다시 보여줘봐 그, 카메라 앵글까지 기억하냐? 지금 저 장면이 있잖아. 아. 저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패스. <웃음> 그 맞은 패스는 네 번. 네 번. 네. 틀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그리고 총세번 맞았습니다. 아, 양쪽 맞네. 양쪽을 했던 것 같아. 아, 기억이 아, 하나도 안 나네. 자, 문제 4번입니다. 응답하라 1977. 중에서 197 아닌가? 197. 땡. <웃음> 땡. 197이면 지금 이제. 자, 윤현재의 딸 <딸의> 이름은? 딸이요? <웃음> 딸 나오잖아. 윤흥칠. 1번 수현 2번 수정, 3번 수연. 4번 소윤 와나도 모르겠다 4번 4번 소윤인가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5나? 3번 수연이에요 태몽은 알아 태몽은 응칠이었어응칠이 응치리인가 이랬을 걸 몰라 나 그렇게 기억도 안나 그랬던 거 같아 그러면 은두분다한 응. 문제씩 맞추셔가지고 네. 아이템을 하나씩만 뽑으실 수 있으세요 아, 어. 또 이런 뽑기 운이 진짜 드럽게 없었어. 제가 운이 정말 좋았거든요. 문제를 맞춰봤는데 어떠세요?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시간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고, 알았던 걸 몰랐고, 더 섞였더니. 뭐야? <목소리>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걸 맞지 않았어.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재밌는 즐거운 할로윈 데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성이 벌써가 많습니다. 그럼 꼭 후회 없었으리. 네, 아니네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방구석 할로윈의 서인국 이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할로윈 보내세요. 안녕. 안녕.